최근에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급락한다, 반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건집주인들 입장에서나 그렇지 기존의 몇 배나 폭등한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저희 세대에서 집한채 마련하기는 여전히 하늘에 별 따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나 시장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면 저희가 청년들한테도 합리적인 내집 마련 기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물론 뭐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내집 마련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분양, 주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공공분양이나 아니면 민영아파트, 민영아파트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에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택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곳 중에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집 마련이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면 은 행복주택이나 국민인데 이런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짧게는 6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꿈이 아닌 현실로 옮기려면 어쩔 수 없이 공부도 하고 신문도 보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주요 이슈나 제도변경 등을 꾸준하게 다루고 있죠 자 그럼 이 세가지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가 공공분양 인데요 이 공공분양이란 뭐냐면 어, 새 아파트 분양하는 것들 중에서 정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현장을 공공기냐, 공공분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은 SH공사고요. 나머지 전국은 LH공사에서 하는데요. 공급 대상이 무주택 서민, 2030 청년, 신혼부부같이 이런 내집 마련을 원하는 그런 청년들이 주로 메인이고요.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특징입니다현 정부에서는 기존보다 공공분양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한 5 0만원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게 50만원 수준이면 분당신도시, 이게 9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분당신도시에 5배에 해당하는 규모고, 특히나 청년 이 층에 무려 34만 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 종잣돈이 부족한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도 지원합니다. 을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평가는 저희가 할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고요. 자 우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공분양 형태는 정부와 시세 차익을 나누는 나눔형을 비롯해서 일단은 살아보고 나중에 분한,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그리고 기존은 동일한데 추첨제를 처음 도입하는 일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공공분양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 거 발표는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첫 공급이 됐습니다. 이게 2023년 2월이에요. 바로 지난달이죠. 이 말은 새로운 제도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꾸준하게 어좀 보셨으면 좋겠는 아 이거 좀 민망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공급이 된 공공분양에서 실제로 청년층의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제도를 처음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고향창릉 신도시 남양주 진접 2지구 등에서 공급한 제 1차 뉴옴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전 청약 1998세대 모집에 2715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계산을 돌려보면 15대 1 정도 됩니다. 자, 유형별로는 나눔형이 17대 4 17.4대 1로 일반형보다 높았고요. 일반형은 6.2대 1밖에 안 돼요. 고향 창릉 신도시 27대 1 남양주 양역세권 세권이 7.4대1, 남양주 진접 이지구의 6.2대1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연령대 별로는 2030이 70.1%로 가장 많았고요. 새로 신설된 청년특공이 52.5대1을 기록했습니다. 생애 최초가 20대1, 신혼부부가 9.7대1. 자, 그러니까 특고, 청년특공이 훨씬 높았던 거죠. 자 3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뉴홈의 청년특공 인기는요 고양창 신도시 전용 오구 타입 여기가 3억 9천만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에 추정 분양 가격 그리고 정부의 대출 지원 그리고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은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 당첨을 돼도 리스크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자좀더 구체적으로 뉴홈의 특징하고 자격은 올해 서울 마곡지구하고 수방사 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현장별로 저희가 각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영 분양입니다. 어, 민영 분양은 이런 분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민간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을 민영 분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재건축, 뭐 뉴타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둔촌주공, 뭐 아니면 희경자이, 아니면 뭐 레미안 일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민영 분양에 해당을 합니다. 민영 분양은, 어, 다른 건다 없어요. 분양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대출, 뭐, 지원 이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에, 어,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인프라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와 동시에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장점이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뭐, 가장 큰건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 여러분들 시세 눈높이에 맞는 4억에서 6억 정도 되는 분양하는 그런 민영 분양들 이 있잖아요. 얘네들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이런 곳은 투기과열 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청약 가점제가 100%였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시청하신 2030 이런 분들은 가점제가 높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정부가 강남 3구, 용산을 지휘한 전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은 그럼 대부분 이제 비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여기에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추첨제는 지금 60에서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행운을 한번 노려볼 만한 거죠. 자, 그리고, 어, 올해 4월부터는 청약제도 개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3구 같은 투기과열 지구에서도 이런 투기갈 지구에서도 추첨제가 20에서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가격이 문제이긴 합니다 가격을 잘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일단 4억에서 6억대를 다룬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보다 높은 민간 분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는 어 다다루진 않을 거고요 시장 흐름의 분기점이 될 만한 이런 중요한 단지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뤄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대 아파트인데요. 어, 요 임대 아파트는 이제 두 가지가 메인이죠. 첫 번째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내집 마련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은 아니다. 하지만 주거 안정성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 게 임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럼 임대 아파트는 뭐냐? 어, 당장 새 아파트 청약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고, 하지만 소유는 못한다. 하지만 주거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당첨이 되면 최대 6년에서 3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공공분양 어디서 공급했는다고하는지 기억나시죠? 서울은 SH, 전국은 LH입니다. 자, 민간 아파트 말고 임대아파트 청약. 자,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부적격이 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이익이 없으면 뭐예요? 일단 찔러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되기만 하면 계약 여부 같은 건 나중에 고민하기 때문에 고민해도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다른 민간 청약을 준비하는 경험상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 부정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 뭐 아파트가 좀 노후화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예요. 아, 물론 뭐 신축 민간 아파트에 대해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워낙 첨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 일단 세 번째는 이건 당첨되고 살아본 분들에 대한 후기인데요. 일단 주거 안정이 되는 시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거, 그러니까 나간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굉장히 빠르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네뭐 계약간에 뭐했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바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도 많이 있잖아요. 어, 이런 불안이 없다. 정보가 망하지 않는한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싸죠 정말 쌉니다 뭐 관리비 폭탄이네 뭐 임대주택 인데도 별로 안 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도 싸다 싸다는것 이상으로 장점은 없습니다 어, 임대주택 종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 전세 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요 2023년 신규 공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급 계획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택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 요 공급하는 대상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대부분이 어, 새 아파트나 기존 입주자가 퇴거한 단지들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뉴홈 중에서도 어,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아 선택형 상품들이 있잖아요. 요 선택형 상품이 임대로만 거주하거나 거주해보고 분양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얘기이긴 한데 이 임대주택에 이제 포함되는 걸 다시 한번말씀 드리면 분양, 분양 전환 여부는 6년 뒤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6년 뒤에 어 만약 여러분들이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 4년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임대 방식으로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장점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에 살다가 청약 통장을 쓰고 싶다, 음, 쓰면 됩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게 임대주택이다. 올해 일단 공급 계획은 구리 갈매 역세권하고 고양 창 신도시에서 예정은 되어 있는데 정확한 건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 아파트나 이렇게 공급 계획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어 기존 주택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아파트값이 하락이 좀 이렇게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년 전에 이제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못 사서. 못 샀어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래서 비싸서 사지 못했던 곳들도 실거래 금액이 반토백 수준이 난 곳들도 꽤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다녀온 곳들 기억하십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네, 파주운정 신도시, 시흥 백오 신도시 뭐 이런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제 도시로 유명한 송도 같은 곳들도 저희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런 곳들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영상들도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기도 하면서 반값이 된 아파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가지는 다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이슈로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런 시의성 있는 꿀팁 영상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깨알 홍보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기나 작년 말부터 가격 하락이 좀 이렇게 많이 됐잖아요. 이게 저희는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아니면 뭐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알수 없지만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집 채널이 지금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